하이하이하, 우리 엔젤 여러분들 달짱입니다. 요새 할만한 FPS 배틀로얄 게임이 없어서 고민하던 제게 한 줄기 빛이 다가왔습니다. 오늘 할 게임을 소개합니다. 슈퍼피플! 8월 31일 오후 2시까지 파이널 베타를 진행한다고 해요. 이 기간 동안 마음껏 즐겨봅시다.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처음 게임을 와, 키면 뭐야? 이렇게 예쁜 언니가 맞이해준다. 그리고 캐릭터 애픈. 선택 창이 나오는데요. 와, 어, 다 예쁘고 잘생겼더라고. 와, 예쁘다 <웃음>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? 완전 아이돌인데? 와, 잠깐만. 기이 제가 캐릭터 구경만 3 0분 가까이 하니까 어. 시청자분들이 남편 찾기 게임 게임이라고. 어, 어. <웃음> 어. ]겠네요. 정신을 차리고 다시 여자 캐릭터로 갑니다. 그러나 마가 서는네 인제 아 근데 이 언니가 너무 예뻐. 이 언니가 이렇게 하고 예쁘고 초롱초롱한 그렇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캐릭터 선택을 같애. 마치고 이제 튜토리얼입니다. 굉장히 자세하게 돼요?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. 한번 봅시다요 플레이 가이드 및 튜토리얼 게임 시작 시 무작위로 클래스가 주어집니다 이 클래스에 따라 궁극기와 특화총기가 나뉘어요 제가 배정받은 자격수 클래스를 한번 볼까요? 비정한 한발이라는 궁극기와 특화총기 카구팔이 있죠 이 특화총기를 들면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이 점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고 특화총기만 쓰라는 것은 아니니까 훈련장에서 본인 취향의 총기를 찾는 것을 추천합니다 훈련장도 잘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게임 시작 시에는 아 9개의 스킬 중 하나를 얻습니다. 캡슐을 먹거나 오래 생존하면 더 많은 스킬을 사용할 수 있어요. 에너지 빠는 버프 아이템이니까 생존과 교전 직전에 활용해보도록 합시다. 개인적으로는 저격수라는 클래스가 제일 재밌더라고요. 궁극기 비정한 한 발이 터질 때의 소리가 와 너무 좋지 않나요? 그럼 플레이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. 분을 공격하지 말래 미안 옹아 내가 때려버렸어 <웃음> 야 헤드샷 데미지 꽤 센데? 방금 왼쪽에 봤어? 짱 센데? 내릴 수 있는 점을 여기 이렇게 표시해주는 것 같아요 동그라미 팅 찍어줬어 오잘 보이는구만 뭐야 주변에 짱 많아 빛나는 게 좋은 거라 그랬어, 그치? 빨리 먹히는 게 아주 좋구만 이구 죄송합니다! 제가 이렇게 깨부실라던 게 아니었는데! 설계도 먹었어, 이게 뭐야? M16 에너지바다! 음... 에너지바? 먹어봐 안 맞아. 맞췄다. 아 이렇게 줌을 오래 하고 있으면 오. 내가 눈이 없어가지고 맞췄어. 형아 우리 배열 좀 먹어볼까? 그래 홀로그램이라도. 응? 뭐야 이게? 오. 오. 아이고 생각보다 피하기 좋네. 헉, 이게 뭔 일이야? 아! 나왜 친구 없냐? 익숙해 익숙하지만 다음판에는 특수친구를 만들겠어 우와 뭐야 꽃밭이에요 꽃밭 대박 예뻐용 어? 뭐야 한 한발 스나 소리가 너무 찰진데요? 제 샷각이 나오려나 모르겠네? 이거 증폭기 한번 써볼까? 오 오, 아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거를 이렇게 오오 오, 강화되니까 짱 쎈데 생존 보너스 잘 붙어 나도 모르게 오랑우탄이 음. 되어버려 생각보다 맵이 아직 넓어. 으악. 저희 혼자서는 1등을 못하겠어서 우리 엔젤들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아 이게 파워 슬라이딩 그거구나 스나가 궁이 좋은 거 같긴 해 되게 소리도 좋고 뚱 하는 소리 나는 그거 진짜 좋은 듯뚱땅오 나 아씨, 아니다, 이거 먹자 어, 나이스 다이에 클리기아씨 너무 잘했다. 아이고야. 내수. 오 대화. 핵골팔개잘 썼는데? 나 간다, 나 간다, 안 갈게. 아, 저 위에는 잡고 싶은데, 저 위에 혼자 있는데. 이렇게 보여드린 슈퍼피플, 새로운 FPS 배틀로얄이나 친구들과 재미있게 할수 있는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. 이번 파이널 베타는 8월 31일 오후 2시까지 진행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. 그럼 달짱이었습니다. 바이바이바